16만 시민의 뜻 그리고 1370만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가 더 나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당대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잘했지만 또 거기에 또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후반기에는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어 사업을 위해서 경기 도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노동 중심에 또 민생 중심의 포용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서 어, 좀더 나은 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그 서로 간의 생각도 갖고 가, 가야 될 방향이나 사업이나 정책도 좀 많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 중앙정부의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그래도 장관급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관급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바꾸기 위해서 경기 중심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가 더 노력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소통하고 또 협치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적하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줘서 어, 이재명 지사님과 우리 경기도회가 경기도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고, 하나 더 있다면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도 어, 정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 저희와 같은 생각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어, 우리 교육청하고도 좋은 관계, 좋은 정책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어, 편성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만 이제는 의결권이나 편성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안을 내서 정책을 내서 도가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그런 혁신과 소통의 정치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를 써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는 지역이 의향이니까 우리 16만 시민회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